네,皆さん,こんにちは. Hey 자, 여기서는 일본어 3이죠. 일본어 3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에, 조금 말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하이. 자, 어, 먼저 말하기 시험. 음, 음, 이거 지금 화면에 에, 보이는 음, 이 내용입니다. 에, 자, 먼저 문제 설명 부터할게요일번昨日は何をしましたか 음, 음, 어제는 무엇을 했습니까? 죠? 음. 그러면 뭐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はい. え, 勉強しまし た. 라든지. 음. 友達と遊びまし た. 음. 이번. 음. 今日は何をします か? 오늘은 무엇을 할 겁니까? 음. 그렇죠? 수업 마치고 시험 치고 어뭐할 거냐라는 거죠. はい. え, 友達と遊び ます. ご飯を食べ ます. 어, 이에니って寝ます 음, 아무거나 좋습니다. 음,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아이, 3번, 오사케가 노매 맛까? 음, 이건 술 마실 수 있습니까? 가능형이죠. 가능형 문제죠. 아이, 어, 그러면 하이 음, 노마스 이에 노ません 음, 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 4번, 辛いものが食べられますか 음, 음,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음. 이 食べられます. 이에, 食べられません. 막 이런 식으로. 음. 가능형 문제죠. 이 음, 음, 5번. 음, 음, 5번. 음, 5번. "今日は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자, "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部屋の掃除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반촌솔 해야합니다 그런 식으로 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はい。番。うん。明日は、え、何時に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うん。寝몇시 응 응, 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죠? 어, 뭐 수업이 일찍 있으면7時に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8時に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뭐9시뭐 어, 어, 어, 뭐 뭐, 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면何はい。え、きてもいいです。うん。몇 응, 시에 일어나도 됩니다. .まあ,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7번. 今年の夏は何をしますか? 올해 여름은 무엇을 할 겁니까? 자, 이거는, 어, 어,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의지형을 써야 한다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 アルバイトをしようと思います. アルバイトを 하려고 합니다.旅行に行こうと思います. 이런 식 8번도 비슷한 문제죠? はい. 주말은 무엇을 할 겁니까? 어. 週末は何をしますか? 자じゃあ、えま、友達と遊びに行こうと思います。家で勉強しようと思います。はい。じゃ9번 まあ、 문제. んな果物が好きですか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はい. えじゃあとある最用が 나와 있습니다. い りんごとかぶどうとかうん梨が好きですまいろんしゅうんまはなまんやげどでみだいうんうーレモンとかが好きですまいろいろとまさんかんはさんねよんちゃんじょあちゃんごはしらみだは1 まあ、まあ、まあ、まあ 0번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うんまいなよんとかえちょんみたいな 綺麗な人が好きです。 어, 이건 수업 시간에 했죠. 어, 막 꼭, 뭐 미다이 なる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とか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응, 어, 이나연とか, 응, 음, 전지현とか, 응, 도가, とか가好きです마이마이 어, 마, 응. 어, 그러니까, 전지현とか, 이나연とかみたいな綺麗な人が好きです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응, 어, 어, 어 이건 수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 자 아, 이거 10개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 이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다섯 음, 개 랜덤으로 질문합니다 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 순서대로 질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에... 음. 아니기 때문에 에... 저 순서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어, 자 제가 지금부터 어, 그 랜덤으로 말해 볼게요 자그 화면 어, 보면서 어, 대답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じゃあお酒が飲めますかお酒が飲めますかはい週末は何をしますか週末は何をしますかはい昨日は何をしましたか 昨日は何をしましたか。はい。明日は何時に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明日は何時に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はい。どんな果物が好きですか。どんな果物が好きですか。 今日は何をしますか?。今日は何をしますか?。今年の夏は何をしますか?。今年の夏は何をしますか?。はい。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 今日は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今日は何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はい お酒が飲めますか? お酒が飲めますか? はい 週末は何をしますか? 週末は何をしますか? 음, 자, 랜덤으로, 어, 제가, 어, 말해 보았어요. 어, 질문. 뭐, 제가 시험 치는 거니까, 어, 이거를 보면서, 어, 연습하면, 음,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아이, 에, 자, 아, 일단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잘 연습하시고요. 아이, 자, 오츠카레사마でした. 수고하셨습니다.